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여자의 어떤 신체 부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성향도 조금 알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손목과 발목에 대한 또 손가락과 발가락에 대한 조금은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재밌게 볼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이 손목과 발목을 스캔하게 되면 그 사람의 대체적인 바디라인을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남자들의 경우는 요 여자들보다는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그 손목과 발목에서 보이는 어떤 캐치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적다고 할수 있는 것 뿐이에요. 남자분들 중에 손목과 발목을 보는 분들이 다른 신체 부위를 보는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성적인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근거는 확실치 않은 이야기고요. 그러나 주변에 조금 확인을 해보면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다 하는 그 정도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목과 발목이 두텁다는 이야기는요 태생적으로 좀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도 되겠죠 몸이 지금은 날씬하지만 그것은 다이어트에 의해서 관리에 의해서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만 내가 관리를 느슨하게 했을 경우에 몸집이 다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얇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의 균형상 몸 전체에 살이 많이 붓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반대로 손목과 발목이 두툼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이 그 정도로 살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뼈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 발목은 요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발목이 얇은 여자분들은 요몸 전체가 가녀리고 여린 몸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라 거죠 다른 사람들을 깊게 관찰해 보지 않았다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본인들은 본인의 바디를 참잘 아시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 손을 보면 제 몸이 대충 느껴지거든요. 굵고 짧은 바디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손과 발에서 그 느낌이 정확히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손을 보면 짧고 굵은 느낌이 나는데요. 제몸 전체도 실제로 짧고 굵거든요. 종종 주변에 키큰 분들을 관찰해 보면 요 되게 날씬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분을 자세히 보면 요 손목은 어떻게 좀 얇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요 발목이 가녀리고 얇은 느낌이 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손목은 우리 몸무게를 전체 다 감당하지는 않죠 근데 발목은 요 우리 몸무게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키가 크다는 얘기는 발목이 얇을 수 없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여자의 신체 부위를 보는 분들이 손목보다는 발목에 좀더 치중해서 보게 되겠죠. 발목이 가녀린 분들은 요 절대 손목이 두껍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남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전혀 그런 거를 안 적은 없는데 무의식 중에 혹은 과거에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갖고 왔던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그렇게 선별하고 있는 남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손목이 얇아도 살이 좀 붙은 여자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목이 얇고 가녀린데 살집이 있는 여성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발목이 얇은데 키가 큰 분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손목과 발목은 요 어, 뼈의 두께를 말씀드리는 거지 진짜 그 살집까지 다 측정한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몸에 대해서 제 손과 발, 제 손목과 발목을 봤을 때 저는 정확히 제 몸이 스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손목과 발목에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미묘한 느낌을 찾고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내 몸에 대한 컴플렉스 부위를 사실 옷으로 잘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은 내 몸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손목과 발목을 보는 이런 남자분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더 깊숙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할 수 있는 부분인 손가락과 발가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손목과 발목처럼 논리는 비슷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면 역시 우리 몸의 사이즈나 우리 몸의 두께를 대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뼈 자체가 두툼하다는 이야기는 그와 비례해서 우리 몸도 같은 사이즈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전체적인 몸의 느낌도 비슷하게 풍기겠죠? 손가락과 발가락을 볼 때도 요 역시 손목과 발목을 비교하는 것처럼 발가락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체크리스트가 될것 같아요. 지금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꾸 보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손가락과 발가락 중에서도 요 가장 끝판왕은 결국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이 될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밑에 부분이 아니라 이 윗부분을 보면 내 몸하고 뭔가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노출이 잘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엄지발가락은 우리가 남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발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대면할 때 얼굴을 마주하는데 발가락을 본다는 라건 상당히 나를 디테일하게 관찰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손목과 발목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그 중에서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몸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느낌과 똑같은지 어떤 남자들이 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내 몸에 대한 매력을 대충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라면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고요. 상당히 섬세하고 까다롭게 여자를 컨택하는 남자일 수 있고요. 물론 선수 기질이 그만큼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이야기는 요 학술적으로 검증되거나 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연연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들 관찰하시면서 은근슬쩍 손을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손을 한번 관찰해보기도 하는 그런 위트있는 유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건 행운이죠. 하지만 그걸로 모든 매력이 어필되고 내가 평가되는 건 아니니까 신체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외모가 예쁘면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예쁜 외모에 집착하는 남자보다는 내 예쁜 마음에 집착하는 남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